그발 되는 거야! 저중이요 어? <웃음> 빼기! 내 눈썹 어디갔지? 내 눈썹! 내 눈썹! 뭔지 알지? 어. 호텔 델로나 느낌! <웃음> 그래, 아이유 아시죠? 아이유! 오! 어? <웃음> <웃음> 그 빨리 짜려놓은 <차려도> <웃음> 안녕하세요 수고하! 빠! 짠! 드디어 속 시원하게 머리를 뿌옹을 했어요! 이제 아직도 여기 주황기가 좀 보이잖아요 제가 블랙 했었어가지고 얼룩이 남은 건데 이 얼룩을 다 빼고 처음에 원했던 백금발로 탈색을 좀 하고 염색도 입히고 하려고 이제 샵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<웃음> 제가 너무 못 견뎌가지고 친언니한테 집에서 셀프 이제 뿌염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너무 시원하죠? 응? 지금 조금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좀 약간 창피했는데 오늘 아무튼 좀 시원하게 가서 원래 하고 싶었던 백금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요닝이라는청담의 샵인데요 자 도착했습니다 위에는 메이크업으로도 있나봐요 밑에가 헤어 네.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먼저 그제 머릿결 상태를 체크를 좀 해보고 그 백금발을 하러 오기로 하긴 했는데 머릿결이 만약에 많이 안 좋으면 은 힘들어가지고 먼저 상담을 하고 나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나봐요 하 아, 부럽다 나 언제 결혼하나? 하.. 또 시작이다 제가 원래 백금말 했을 때 하고 다녔던 키스인데이 머리 색깔을 하려고 <목소리> 어? 아네 <목소리> 아니! <목소리> 아니 <목소리> 혼자 얘기했는데 <얘기하네. 목소리> 눈치 본 <먼> 거예요 눈치 <목소리> 유튜버 네또 오늘도 강제 구독 시키러 와야겠다 피부제를 이렇게 열심히 발라주시죠 오,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머리를 담당해주실 시연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여기는 한 번에 나오고 여기 밑에가 나오는 걸 따라서 한번더 하던데 아 그니까 여기 밑에만 몇 번을 어... 더 하자고요? 오케이 오케이 생각보다 좀 수월할 것 같아요 네. 드디어 내가 탈색을 네 번인가 했죠? 이틀 전에 집에서 언니한테 또 탈색을 전체적으로 했고, 이번에 선생님이 한두번 정도 더 빼면 될것 같다고요? 총 일곱 번으로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블랙 하시면 안 됩니다. 블랙 하시면 이렇게 일곱 번 빼야 되는 거예요. 요즘에 이게 되게 유행이잖아요. 지금 우리 아빠는. 내가 진짜 누구보다 정비 연기 되게 잘할 수 있는. <웃음> 하면서. 근데 또 몸도 유연하니까 잘할 것같아 네. 네. 김예! 네. 김예! 네. 김예! 네. 김예! 김예! 오케이. 맞아, 내가 왜 블랙을 했지? 아. 여기 중간에 유난히 하얀 부분이 있는데, 네. 거기가 여기 밑에랑 색깔을 네. 똑같이 방치를 하게 되면, 색상도가 네. 훨씬 심해지니까. 아 거의 뭐 대수술 하듯이 말씀하시는. 네. 유튜브 제작하시는 건 괜찮은데, 셀프 탈색하기 이런 거. 탈색도 집에서 언니가 욕 많이 하면서 아니, 어쩐지 신호가 해준 거 치고는 너무 잘돼 있는 거야 어제도 이렇게 하기 싫었거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어, 어,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다 빼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 뭔가 희망찬데 보세요? 백근발 되는 거야 어. 오. 응? 오 따가워 전체를 다 바르고 어우 눈이 시렵게 시작했어요 내가 좀 생각보다 튼튼한가 봐좋피가 사람들이 제일 아파하는데 피는안 아파 이상하게 머리를 안 감아서 그런가 다시 기다려 보도록 할게. 습니다이야 씨, 죽인다 우와 좀더 밝아진 것 같긴 해요 예쁜데? 나 진짜 여, 좀 예뻐 빼기. 이아 안돼! 저는 대만족 거의 주황색이 아예 없어져가지고 음. 제가 원하는 색이랑 진짜 그, 근접해가지고 그래요? 이제 그 피스를 쓸수 있을 어. 것 같아요 네. 내 눈썹 어디갔지? 내 눈썹! 내 눈썹! 이게 나것 같긴 해요 네. 이게 나는데 이제 화장만 해야지 애교머리도 잘릴거 같아 뭔지 알지? 어, 호텔 델루나 느낌 호텔 델루나에서 그 귀신 아니고 그 망령 말고 이 머리 알잖아? 알잖아 이상한 거 캡쳐해서 또 청구하지 말고 애교머리 좀 만들어주세요 아이유 아시죠? 아이유 <웃음> 네네네네 <웃음> 아이유가 나올 줄 몰랐어 눈썹까지 살색해가지고 너무 이쁘 <웃음> 뭐가 너무 이쁘 <이뻐. 웃음> 너무 이쁘다 이랬는데 영원히 하나도 없었어 아니야 <웃음> 나온다 <웃음> 이거 조쇼핑 대참사 아니에요 이거? <웃음> 뒤집어가지고 요렇게 아, 다크로내면요 <웃음> 아 느낌 <웃음> 귀여워 이게 뭐야 <웃음> <웃음> 아니, 색깔 왜잘 빼놓고 왜 마지막에 껴. <웃음> 한 조금만, 조금만 자르랬잖아. 아니,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여기까지 많이. 아 자르면 어떡 아무튼 오늘 얼룩뱅이가 너무 잘 돼가지고. 대만 <웃음> 족저다 <재맞이 웃음> 네. 가 <웃음> 네. 완전 없어. 똑같아, 색깔. 오오오오오요 <웃음> 쌤. 고향 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. 감사합니다 <웃음> 뿌리 형상할때 봬요 안녕 3일이. 자 오늘 지옥의 얼룩배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 3, 4시간 정도 걸렸고 생각보다 그 탈색을 별로 안 해도 돼가지고 한두번 정도 바르고 끝났어요 제가 쓰던 피스를 붙여봐서 알겠지만 색깔이 딱 맞아가지고 진짜 저는 완전 100% 만족을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랑 제가 약간 욕심을 냈죠? 그래서 이제 머리를 앞머리를 잘랐는데 요거는 조금만 자르랬잖아. <웃음> 그래서 이제 3일 뒤에 다시 가서 영양을 받고 모든 시술을 끝내기로 했습니다. 오늘 너무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고요. 진짜 마음에 들어요. 탈색은 연인. 안녕.